아이고 참았어요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더블길. 더블길. 더블길. 더블길. 뭐 원하시면은 예정보다는 더 달릴 수도 있죠 제가 또 성격 급한 또 경상도 남자라서 요렇게 맨날 이거 다 있어 요새 이꾸이가잘안 나더라. 차뒤 없나? 그렇지. 한 명은 잡아야지 못해도. 세 개를 깠는데. 33%의. 킬각. 누나 있나? 설마? 설마, 야생이 혼자 다쓰시나 설마? 설마가? 어, 니플리 언니 다시 오셨네. 그리고 킬 주지 않기 위해서 길게 돌아서 빼버리는 뭐야 아이거 참 웃겨, 아이씨, 아이 컨택을 뭐 깜짝깜짝. 이설치것이 바로 센스 베이스로 돌았다고 생각한 찰나에아가섭니다 방금 이 만원은 이 더블 k i 샷으로 에스프레소 더블 샷. 근데 심지어 저 영희 형님 방금 피백 실화냐? 나 있다 러브엠씨.. 러브미니만나세요 어.. 시간대가 언제 하시지? 저녁 시간대 오시면 그래도 꽤 있는데 와나진값좀짝 놀랐다 와 점프를 너무 많이 했다. 티냈네. 이거 하고 그러면 아까 안구사 요청했었으니까 대캠때 한번 안구사 할까요? 대캠때대캠이나 대킴 가스 가스도 괜찮고 바셔있다. 바셔 나와야죠. 맞다. 있는데 있네. 또 있다 아, 오피가 어, 어, 안 나네. 요 좋아요. 제가 항상 얘기하죠. 인가고 찔러 버리기 아무나 맞아라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내일은 그 꼬맹 누나 시청자분 저희 팬가입도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캐릭 접속합니다 s b 가확실좀 소리가 찰지네 PSG는 묵직하고 누구야? 방금 아이 커팅한 사람 <웃음> 뭐야? 영영 방금 나이스 저분 <웃음> 팀원한테 끼셨네. 그 양만이 그분 아이디, 그분 아이디 할것 같아. 아 같은편 돌격이 아래 내려와 있는데 스나가 위에서 쪼고 있네? 와... 그럼 반샷둘 해. 반샷을 고정해. 아, 그분이 꿀님이에요? 아. 아하! 꿀령님 레벨님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가? 이제 보니까 이분, 이번... 맞는 것 같은데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만나보대 <웃음> 맞아 봤거든요. 아저포이었어와 이거 멋졌다 이걸 와주네 아 한두자 차이 됐어 됐어 어차피 이번판 목표 달성했어요 저 위성형한테 하도 많이 죽어 가지고 바로 복수 피해 복수 스나다이 없다 잡기만 하면 된다 이제 형 전주 아실라나 좋아요라고 얘기했으면 읍투본가 알텐데. 아군이 제가 키를 좀더 해야겠습니다. 개구 플레이 를 너무 안했다. 계산폭..뭐야? 노리고 가신건가 그냥 깐건가? 아니 뭐야? 어까..어까 어까 아닙니까? 이거? 아 어까가 좀 심하다.. 이상한 폭 맞았다.. 노리고 가신가면 각술 인정 와.. 무슨 계산에 떨어지냐? 진짜 그것도 딱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냥 내가 적이 없었으면 아, 저거 안 맞은 거잖아 경고 폭탄이 사치요어 액땜이나 액땜은 다 아는 것 같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거의 똥 밟은 수준 제가 초등학생 때 말고 지나가다 똥을 밟을 적이 없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직도 기억난다 그런 인상 깊은 장면들이 있죠 인생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새똥 맞은 적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안 맞았지만, 공차다가 갑자기 위에서 뭐, 뭐가 툭 떨어지게, 어, 비 오나? 슥, 머리 한번 닦아냈는데, 무슨 하얀 색깔이. 깜짝 놀랐데 그때. 그때, 맛안 보길 다행이지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니 근데 솔직히 전판 그거 방금 그거 스페인포스 줘야 되는 거아니요 딜레이 진짜 아깝다. 나였으면 아 뭐지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아요. SV만의 매력. 자, 이번에는. 와뭐방 뭐지 눈감으세요 여러분 내가 쏘고 내가 놀란데 와 이것도 거의 똥밟은 수준의 잡발 아 근데 방금 또반 맞았어 심지어 와아 나는 제가 뭐에 당한지 알아요? 신기형이 왜 나를 안 쳐다보냐 이거야. 쳐다봤으면 잡았을 것 같아. 안 쳐다봐가지고 한세대발동싼데 그렇게 쏜데도 안 쳐다보길래 뭐지? 하하. 바로 바로 소지 입밖에 나올 뻔했죠. 와씨발 <웃음> 나올 뻔했죠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그 판, 방금 깜짝 놀랐네 아그니까 판, 경이 잘못했네 왜 나를 안 쳐다봐가지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둑하구만 전방이다 아니네 그똥 누구야 뭐 템을 그냥 아 스파이님 죄송해요? 왜 나도 항상 죽고 나서야 팀원들이 싸줄까 1초만에 빼가 볼수 있는 분 없나요? 혹시 저랑 같이 게임하실 분? 저좀 살려주실 분 모십니다 우정님 안녕하세요 아, 아이 반갑습니다 2008년이면 한창... 한창 때네요 어. 한창 때... 써보셨구만 진짜 저 살려주실 분 긴급 모집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따른 딴따 건가? 아군 이 승리 하셨 습니다. 아이고, 나큰통안가 야겠다. 미 안해요. 큰통안가 야지. 뭐 하게 됐고요? 냐 거기 다른 발소리였어. 됐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가 개고 나갈랬는데 은근... 실수로 봐버렸어요. 원래 개고 나갈 수 있는데 아 요새 잘안 나가진다. 조심하세요 쓸 때. 버그라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창문으로 몸을 숙여서 나가는거 일참구리 오 간다 천터핀 가나요? 여을 가네? 그렇다면? 아까도 큰 통이셨잖아. 아, 미안합니다. 아군이 봐버렸습니다.